엘덴닝 대신 가차 게임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야 한국 온라인 게임을 이제 다시 하는 느낌? 야 진짜 야 이건 좀 심하다 어? 아자 <웃음> <웃음> 일단은 부절이 없어 가지고 진행을 못 했거든요. 멜리나가 부절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생각을 해 봤는데 모든 상인을 찾아가서 방울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랜덤으로 돌려 버리는 거야. 방법은 이것뿐이다. 싹다 그냥 방울로 만들어 버린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는 거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상인 죽이 방울 떨구냐고요? 아, 맞다. 이것도 랜덤이지. 아, 그러네. 얘떨궈도 떨거도 랜덤이 방울은 나올 것 같다고? 시험 삼아서 한번? 방울로 안될것 같은데? 어? 뭐야? 방울 관 주네? 이것조차 랜덤인 줄 알았는데? 어쩔 수 없구만 내 청자를 탓해라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렇게 돼버린 이상 방울 거차 아니 아직이야 아직 덜 모았어 라니 반지요? 아 싫어. 난 그것조차 가차를 돌리겠다난 그것조차 가차를 돌리겠습니다 아니 부절이 없다고요. 부절이 없다고요 부절이. 인프머리 늑대인데 이건 안되나? 이걸로 안안 안 쳐주나? 아 진짜 내가 진짜 부절 부절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니? 이건 전부 다 랜덤모드 때문이다. 내 칼에 피를 묻히게 하다니. 이상한 거 팔고 있어? 엘덴닝 대신 가차게임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야 한국 온라인 게임을 이제 다시 하는 느낌?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 있던 이제 랜덤 박스보다 확률은 좀 은근 높다는 거? 그나마 나한테 좀 이득은 준다는 거? 상인들을 더더더 없애야 되나? 아 선생님 제발! 아 이거 진짜 좋은 곡, 곡검인데 밑에 쪽이요어 그러네 감사합니다. 알겠어 말겠어. <웃음> 나 완전 잊고 있었어. 아 아래도 상인 있지? 림그레이브 숲이요? 아 감사합니다. 거기도 잊고, 잊고 있었어. 독재 정부에 방금 팔아넘기는 거 같네. 비오보소 <웃음> 클레합니다. 야 진짜 야 이건 좀 심하다. 어? 아? <웃음> <웃음> 아아내 이럴 줄 알았어 나오긴 했네 나온다는 맞아 근데 내가 못먹음 <웃음> 이거 이렇게 된다고? 진짜 너무하네 아 그만 좀 달라고 아씨 세상에 진짜 야 가자 안 나온다 죽어안 나온다 진짜 어디였냐 이쪽이었나? 야, 가 항상 말하잖아요. 나는 운이 없기 때문에 피지컬로 앵가는 건다 해결은 하는데,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. 여러분, 신은 공평합니다. 저한테 어느 정도 1인분 이상은 할수 있는 손은 주었지만, 은 운은 뺏어갔음. 어... 머리에서 김난다고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머리에 콜 났어. 어, 왜안 되지? 진짜 느리겠다. 이 정도면은... 오, 오, 오... 아아아아아! <웃음> 아, 드디어 이대로 엔딩까지 간다. 저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다시 회차를 돌 텐데 멜리나 볼 때마다 이제 요 이제 육두문자가 <웃음> 욕이 나오지 않을까. 나 컨트롤로 이제 이제 실현을 벗어나기가 싫습니다. 나도 이제 좀 남들과 똑같이 이제 문발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고요. 이제 너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이제 실력으로 하고 싶지가 않다고 <웃음> 나 너무 지쳤어 진짜 <웃음> 그립 따라기보다는 그 의무지 이제 왜 싫어? 아, 아빠는 갈게 그럼 망자는 여기서 살아 그러면 망자는 여기서 살아 나저몇 시간 동안 고통받았죠? 야 그럼 한 4시간 동안 계속 엎지락뒤지락 한 거예요? 그 부절 하나가 안 나와서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<웃음> 어제부터? 아 어찌 보면 어제부터지 부절이 안 나오니까 일단 다른 데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내가 어? 아니 부부인가 왜 여기서 <웃음> 아 아니. <웃음> 에? 뭐야 이거? 아니 한 번. 아 아. <웃음> 뱀검이 효과 없다고요? 그럼 그거 필드 필드 그건가? 아 보스 방 트리거예요. 미쳤네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요 아 머리 아프네 <웃음> 뭐야 왜 치지도 못해 이거 아 설마 이거 대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? 너무하지 않냐 이거? 둘 중에 하나가 유다이를 봐야 나갈 수 있는 거 신이 약골이군아씨 밥을 아, 상당에 쬐끗 좀 그래요 이걸 리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깨라고 만든 거야? 아. 아니야 이 페이지 있어 그렇지 뭐? 또? <웃음> 아선 넘네 <편도 없네>, 진짜. 응? <웃음> 음? 뭐지? 뭐야? 거 뭐야? 뭔 소리는 거야? 아 뭔데 이거? 아왜 거대한 루이 하나라서? 나두 개야. 뭐야 이건 또? 하이 타와 있나 설마? 아, 그건 아니구나. 어. <웃음>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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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Uh...